그들이, 뭐, 재능과 비전은 충만하긴 하지만, 어, 네. 그들이, 어, 세상으로 앞으로 돌리는 것을, 음흠. 그, 붙잡고 못하게 한, 못하는 이유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들이 땡땡땡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u uh,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서 뭘 찾아내면 될까? 얘들이 못하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어 예. Okay. Uhm, s t h e l perform in h a r n e g i e Carnegie Hall. 네. In the f i e l d Olympic and b e c o m e Chess Computing. k ah, champion 네. champions o m e t h i n g tragic h 네. a p e n s l i e like t h s m u t perfect. But it 네. doesn't l e a e w o k a y